자 저번 시간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노입니다자갈 길이 상당히 멉니다. 일단 차근차근 진행해 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거 없앤 다음에 이쪽에다가 본바이를 옮겨 볼게요. 자 여기에서 동상에 걸린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면 좋겠죠? 자 이렇게 지어놓고 자, 보자. 이쪽에 이거 보시면 가죽하고 먹을 게 이렇게 나오죠. 한동안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고요.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더 해야 될게 있어요. 저희가 나무가 좀 생기면 해야 될게 뭐냐? 여기 보시면 칸을 넘길 수 있어요. 지금 그 저희가 점점 연구를 해금하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그 갑옷이라던가 장비들이 생겨났죠 일단 샌리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애들 이동하는데 아프지 않게 일단 6개를 먼저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여유시대 이거 한번 조금 흔들어주고요. 아니면 여기서 바로 입을 구야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너 어디로 갔니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저기 있죠? 부시돌 이 부시돌이 부족하니까 이것도 하나 챙길게요. 됐어. 자뭐 영양돌 한번 보게요. 크죠? 아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아 이렇게 놓고 간장은 합시다. 으흠. 이, 어디 있니? 아이고, 지금 아픈 애들이 상당히 많죠.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일 먹을 거는 그만 챙겨도 될것 같아요. 자, 이거 스톱할게요. 이거 벗겨도 될것 같은데. 나중에 합시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도 거의 다 정리가 아직 안됐구나. 여기 좀더 챙겨주자. 그러고 나서 또 해야 될게 있어. 이번에 제가 연구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공간이 생겼어요. 이렇게 구역 지정을 할수 있어요. 자 마크 보시면 딱 눈치 채시겠지만 잠자는 공간이에요. 아마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한번좀 지켜보자 자, 잠깐만 너 어디니? 너 너무 먼데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제가 어디 지시내는 데 있나요? 아니아니아니 <웃음> 아니, 아니. 이거 포기해 포기해 위험해 여기 지나가다가 싸울 것 같아요 이거 포기합시다 위험해요 돌아가시고 어우 얘 죽일 뻔했어요 그쵸? 자 돌아가 돌아가 다른 일 해야 돼요 자 나무들 좀 빨리 베주시고 여기도 좀 정리하자 샌달 여러개 만들고 있거든요. 언더웨어는 하나 남았고 샌달 몇개 남았니? 다섯개 남았고 나중에 여유가 있을때 나무 갑옷도 만들게요. 이거 보시면 효율성이 상당히 좋은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수확속도 올려주는건데 이런거 다챙겨줘야될 것. 같아요. 음 이런 것도 괜찮구만 일단 거대한 횃불인데 따뜻하게 해가지고 뭔가 수치를 올려주는 것 같아요 온기 수치를 올려준다는 것 같아요 그래 저번에 얼어 죽은 것보단 낫겠지 잠깐 얘왜 이렇게 아프니? 내가또 걱정이 되된데 아프면 좀 치료를 받는 게 어때? 어, 여기 다차 있구나. 자, 이쪽에 상자를 좀더 만들어 볼게요. 그냥 맞는 것 같아. 여기 있죠? 자, 이 녀석을, 일단, 이쪽에다 하나, 이쪽에다 하나 지을게요. 어? 아, 그래, 그래. 어쩔 수 없구나. 자, 자리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건 없앨게요. 아, 이것도 없애야겠네. 그러면 좀 방법을 바꾸죠 자, 이거 없애겠습니다. 이거 없애고 너비를 좀 넓힐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야, 너무 섬세한 거 아니야, 이거? 자, 저장 상자 어디 갔네요 이거 있죠? 한이 정도로 만들면 그래요, 공간 남으니까 별일 없죠. 됐어요. 자, 샌달스 그좀 마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아픈 아이들 이렇게 먼저 채워주고. 아, 샌달 아직 안 만들었어요. 조금만 힘내면 될것 같은데. 참고 센다 이쪽에서도 만들 수 있고 여기서도 아마 원시적인 것이라도좀 만들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우드나무라든가 이런 거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나눠서 만듭시다 어디 보자 물은 좀 많이 남아있고 먹을 것도 문제없고 약은 좀 적절하고 그래요 괜찮네요 어, 이거, 이제, 안 해도 돼. 돌아와. 별 문제 없을 거야. 자, 다들 별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무장시킨 다음에, 나중에 여유 그,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우리도 좀 닭을 키워봅시다. 물론 주변에 있는 벌레들 잡아도 되긴 한데 일단 좀 닭을 키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만들고 있니? 그래 그래 자, 갑옷 생겼으니까 차근차근 달아줄게요 오, 품무장 되니까 나름 든든해 보이죠? 좋네요 자, 두 번째는 샌달을 얻을 수 있니? 일단 갑옷은 안 되고요 샌달은 얻을 수 있고요 음, 좋네요 아, 중무장 되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자, 샌달 바로 채워주고. 응, 음, 그래, 그래. 샌달? 아, 그리고 얘는 넷클릭스 목걸이 유어하게 됐네요.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채워줘야 돼요. 그래 아, 샌다를 빨리 만들었네. 아 좋구만, 이거. 자, 됐어. 이 아이도 신었나요? 뭐, 얘는 미리 신었네요. 다행이고. 아머를 이제 차근차근 다 달아줄게요. 그래 그래. 자, 열심히 좀 해줍시다. 에헤이. 어이. 단데 왜 깨워? 이거 공간을 좀 지정해야 될것 같죠. 이러면 또 머리가 아픈데. 아. 자 이제 발이 아픈 거는 점점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될것 같고요. 네, 샌달이 생겼으니까 어 괜찮아질 거예요. 자 누락된 거 계속 확인해 주고, 암호 아, 뭐 채워주고, 그래 그래, 암호 아, 뭐 채워주고 네 번째. 아머 있죠? 좋아요. 다섯 번째. 아머. 그럼 여섯 번째 아이는? 아머 다 달았죠? 그럼 다른 거좀 채워주면 되겠네요. 아, 그래요.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일단 부추를 제공해 줬으니까 이거는 좀 나아질 거예요. 자, 행복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하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똥간을 좀 다른 데다 옮겨야겠다. 아무래도 여기다 옮겨야 될것 같아요. 얘들이 똥을 너무 싫어요. 솔렛존을 일단 이쪽까지 보내버리고,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제거시킬게요. 밟으니까 애들이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야? 자 여기 있는 나무 얼마 안 남았죠? 또 대기하고 다른 거 캐러 갈게요. 어디가 좋을까? 여기 있는 거 캐면 되겠죠. 자불 켜자. 일단 불 켜게요. 애들 출 테니까 불을 켭시다. 중요해요. 이제 남은 게 언더웨어 하나인 것 같은데? 아 그래 이것도 좀.. 진짜.. 자 이거 오줌포인데 나중에 오줌포 가지고 또할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디 있더라? 그래요, 이거예요. 이거, 자, 오줌뽀가 그삼대 액션 포인트를 좀 최대한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오줌뽀를 이거 들고 다니게 할수 있는 그런 장신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주면 애들이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다들 자시고! 따뜻하니까 별이 없을 거야. 근데 나무 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죠? 이거 좀 불안불안하죠? 뭐 어쩔 수 없죠? 가만히 해야 될것같아요얘 제조할 수 있는 거몇개 남았니? 뭐 봅시다. 음, 기다려야 돼요. 오줌뽀 만들고, 그 다음에 오줌뽀를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백. 그것도 같이 만들면 되겠죠. 어디 보자. 좀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죠. 세개 남았고. 이쪽에 있었나? 그래 이쪽에 있었죠? 음 이거 꼭 만들어질 것같아 에헤이 어 그래도 야, 자는 공간이다 보니까 애들이 뭔가 불만을 가지진 않는 것같아요 신기하네요 어? 다시 자죠? 그래 잘 자라 자야지 제가 게이지는 빨리 차는 편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야 아무래도 이쪽에다가 상자를 좀더 만들어줘야 될것 같죠? 야왜 자네도 계속 깨워? 나중에 이쪽도 좀 공간을 넓히던가 해야 되겠네 어 벌써 이렇게 창고가 가득 찼다고? 말도 안되는데 자 그러면 베이스를 좀만 더 만들게요 여기다 만들고 이거 벽을 없앨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쪽에다 벽을 만들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애들이 점점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긴 해요. 잠깐, 너네 오줌포 챙기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이... 오줌포를 만들긴 했는데 다들 어디 간 거니? 너 이해가 안 되죠? 기다려봅시다. 자, 빨리빨리 자고 내일을 위해서 좀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벌써 자리가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계속 어, 재료 저장 공간을 좀 만들어 놓을게요. 리소스 전을 여기다 지정을 하고 지정된 거 어디 갔니 이거 그리고 상자 있죠 상자는 이쪽에다가 계속 지을게요 뭔가 삐뚤 비뚤... 삐뚤게 지렸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여기 있는 것도 빨리 정리해서 안쪽으로 좀 가져오면 좋겠다 그리고 뭘도 저장하는 공간이 있다고 하대요 이거는 음.. 여기다 짓는 게 어떨까 싶은데 여기다 짓을게요 그리고 이쪽도 저장 공간을 지정합시다. 오잇. 이렇게 할게요. 이제 언더웨어 필요 없는 것 같아. 자, 어느 정도 다 세팅이 다 끝난 것 같죠? 이제 미션만 하러 가면 될것 같은데 내일쯤 출발합시다 아니 치킨하우스도 미리 만들어 놓을까? 그래도 될것 같죠? 이거 한번 만들어보죠 여기에서 몇 명이 거주.. 그.. 몇 명의 치킨들이 거주할 수 있을지 좀 확인이 필요한데 때는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물도 이쪽에다 옮겨놓고 여유있을 때 이것도 좀 그래, 물을 좀 모읍시다. 최대한 많으면 좋으니까 여기다가 나물 저장고도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할게요. 자물 챙깁시다 여러분 그리고 먹을게 갑자기 좀 부족해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나뭇잎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자 약물을 좀 만들게요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거 하나씩 만들시다 도움이 될 거예요 나무가 잘하는것 같지가 않아 보인는데 머리가 아프구만 그건좀먼 데로 가야 될까? 야 아침에 왔어요 이거 이제죠? 일단 이거 만드는 것까지 는 보고 바로 이동을 할게요 자 이거를 위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어, 닭장은 여기 주변에다 치는게 좋을 것 같아. 호잇. 하, 괜찮구만, 이거. 우리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 드디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자, 거기 가서 싸고 오시고. 너는 왜 아직도 아프다고 하는 거니? 샌달 없니? 샌달이 없어요 이왜 샌달이 없지? 다시 만들게요 자 여기서 샌달을 만듭시다 그러고 나서 바로 출발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정도 만들게요 됐어 자 물도 나름 많이 저장이 되있고 에헤이 그러지 맙시다 아 이거 좀 나무가 아깝긴 하다 그쵸 대 될지 좀 고민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면 나무가 자라긴 할 텐데, 좀 있는 시은 가지고 기다려야 겠다. 자, 샌달, 샌달, 샌달. 만들고 있니? 오케이, 만들었고. 다시 한번 클릭합시다. 어, 내가 잘못 본 건가? 왜, 기분 탓인가? 이거? 아, 아무튼 일단 갑시다. 자, 다섯 명 선택해서 자, 이렇게 출발할게요. 이제는 별일 없이 잘 싸울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나무 그만 캐고 흔들자. 여기. 지금부터는 이제 EP 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될것 같고 야 이거 이쪽으로 옮기라고요 이쪽? 왜 여기다 옮겨놨어? 아마 연구 때문에 그냥 도중에 놓고 간것 같아요. 그래,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만들 수 있는데, 왜 제드의 오줌통을 안 가져온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건 좀 나중에 좀 확인해 볼게요. 여러 개더 만들어야 되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스크랩이 모자르잖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챙겨 댈게 뭐가 있을까? 음. 여기 전투가 좀 빡셀 건데. 잘 살아남아 나만 될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프라모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데미지 좀 적게 받으면서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한번 볼게요. 오호! 세다. 데미지도 적게 받고요. 너좀딴나는데 됐고. 오케이. 자 연구합시다. 아! <웃음> 야 좋은 게 나왔어요. 이런 거 챙겨갈게요. 좋네. 자, 됐어요. 이거 가져갈게요. 그래, 가자. 너 따라가. 빨리 따라가. 따라가시고. 자, 연구 완료됐죠? 음... 3레벨 연구가 가능하다고됐있네요 불안하네요, 그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이 고민이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거다 먼저 작업하고 가면 될것 같은데, 그쵸?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닌가? 음,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건 좀 고민해봅시다. 이 도전 레벨은 그 스킬 캡슐 레벨이 적어도 2 이상이어되고 야그 다음에 리서치 레벨까지 2 이상이어되니까 야 지금 할수 없는 거고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진행해봅시다 요호 3레벨 딱히 언급은 안되있냐 잠깐만 이거 뭐야 어, 나쁜 놈들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를 찾은 것 같아요. 헤이드란, 헤이든이란 놈이고. 아크 엠파이어, 그래요. 저번에 아크 엠파이어 이야기 나왔는데, 어, 이 자식들이, 저희를 좀, 공격하겠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네요. 아, 어, 이거 무섭는데 이거? 음 어찌하면 좋을까요? 뭔가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이 드는데? 무기나 이런걸좀더 빡세게 준비를 해야겠죠? 나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좀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건 좀 머리가 아픈데 난 돌을, 일단 돌을 돌 도끼를 한번 만들어 볼까? 돌 도끼 일단 만들어 보고, 하 하아... 어떻게 될지도 고민해 봅시다. 아까 배치밤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 이런 건좀 무리인 것 같고. 아, 그냥 싸워야겠다. 싸웁시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배치밤이란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 이거 이게 정확히 뭔지 한번 볼게요 블루프린트가 해금 됐고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긴 아닌 것 같고 여기 아닌 것 같고 이쪽이 없는데 여기도 아니고 차근차근 찾아볼게요. 뭔가 우리가 좀더 확인해야 될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한번 찾아보죠. 애들 왔어요. 싸워야 됩니다. 다 덤벼. 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좀만 버팁시다 일단은 우리 포인트를 좀 아껴야 될것 같기 때문에 기다려야 될것 같고 빨리 치료합시다. 수술할게요. 자지시 내립시다. 자, 좀만 힘내게 됐어요 한명 살렸고 아이템이 없나? 아이템 있으면 뭔가 할텐데 그... 내가 그 아이템을 안 만들었나? 한번 봅시다 이거죠 이거 좀 도와줘야 돼. 어이? 아무래도 이 부목인가? 이거를 좀 빨리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기다리면 될것 같아. 지금 만들기 시작했죠? 좀 기다리면 돼요. 아, 어,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마음이 어딘지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밤, 어딨니? 이건 아닌 것 같고, 펜스 아니고. 음, 좀 불편하네요. 일단은 이거는 좀 차근차근 찾아볼게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자, 작업 빨리 해주시고 키트 만들어주면 괜찮을 거야. 됐어요. 아, 다행이죠.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거좀 만들어주고 자, 일단은 좀 위기를 넘기긴 했는데, 그냥 아크 엠파이어 쪽에서 이제 자객들을 보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지 밤이, 그, 치 밤인지 배치 밤인지 그걸 좀 준비를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 눈에 봤을 때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건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확인해 봅시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 볼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구요 다음에 뵐게요